미스터트롯2 1회 방송에서는 장구의 신 박서진이 미스터트롯 도전 이유를 밝혔습니다. 박서진은 이젠 장구를 내려놓고 박서진이라는 이름의 가수로 인정받고 싶다고 전했습니다. 박서진은 오늘은 노래로만 승부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.